안녕하십니까 웰다영 문화연구소의 김조환 입니다. 오늘은 치매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치매에 해당이 되면 치매 진단비 장기 요양 등급에 따른 일로에서 사급에 해당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고 경증 중증도 중증 치매에 해당 경우에 보험금 지급하게 됩니다. 또 치매에 의해서 간병인을 사용할 경우에 어, 비용을 지급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질병 휴회장애 80% 이하일 때와 80% 이상일 때의 경우에 어, 치매와 관련된 진단비용이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 의사의 기대수명과 유병기간을 정리한 내용에 있어서 도표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기대수명이 건강하게 살 경우는 64년 유병력자로 살게 되고요. 15.7년을 살게 되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기준에 보면 은 64.9년이 건강하게 사시고 약 그로부터 20년 이상이 병을 갖고 살게 되는데, 그렇게 총 연령을 합쳐 보면 85.8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사하게 됨으로써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2019년도 한국 리서치 조사의 결과를 보면 은 50% 정도는 노후 준비를 아직 하고 있지 않고요. 그 50% 중에는 국민연금이 약한 70% 이상이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금과 적금이라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노후 준비를 너무 긍정적으로 보지 말고 세밀하고 치열하게 조사하여서 자신에게 맞는 노후 준비를 계획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65세 이상 치매 인구는 어느정도 되는지 중앙치매센터에서 자료를 열어보니까 2019년도 노인 인구는 약 770만명 이상입니다. 추정치매 유병률은 노인 인구의 약 10.3%가 향후 치매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환자 수로는 약한 80만명 가까이 됩니다. 몇 살의 치매를 많이 걸리느냐 보니 75세에서 79세가 23.3% 70세 이하는 조금 미미하죠. 그래도 조금 좋은 전술을 주자면 69세까지는 미미하지만 70에서 74세의 경우에는 9% 80에서 85%는 27.2% 85세 이상은 33%가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경경치매의 41% 중증도 26% 중증 치매가 16% 정도 됩니다.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경도 치매에도 해당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치매 유형별로 보면 은알차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도인지장애라는 것이 무엇이며 알차하이머병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고 또그 증상은 어떤 건지 치매는 예방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도인지장애는 가장 쉽게 말씀드리자면 정상과 치매의 그 중간에 있다. 특정질환이나 일반적인 치매의 정후분으로 정의하기는 충분하지 않지만 명확하게 객관적인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상태인데 기억력을 저하를 호소하게 되고요. 나이나 학력 수준의 어, 객관적인 기억력 저하가 있고 전반적인 인지기능은 보존하고 있지만 일상생활 기능도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는 치매 기능이 아닌 상태를 경도인지장애라고 볼수 있고요. 어, 특히 경도인지장애의 위험요인을 보면 고령, 낮은 교육수준, 고혈압이 위험요인이라고 생각하니 혹시나 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은 특히 인지기능장애에 대해서 유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65세 노인 인구의 약한 4분의 1 정도가 추산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도인지장애 진단 아형에 대한 결과 예측을 보면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인지기능 저하를 호소하는 경우에 나이에 따른 치매가 아니고 인지 기능 정화되어 있고 일상 생활은 가능하지만 경도 인지 장애로 진단이 내려지면은 기억력의 문제를 가지고 기억력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어 기억성 경도 인지 장애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기억력 하나에만 저하가 있다면은 알츠하이머와 우울증에 대한 어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영역에 있어서 경도 인지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은 알차이머, 혈관성 치매, 우울증에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력의 저하에 어 문제가 없다. 흐를 경우에는 어 기억력을 제외한 다른 영역의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한 가지만 있다 그러면 전 전두엽 치매에 걸릴 확률이 예측되고요. 여러 영역에 어, 다 비기억성 경도 인지 장애가 있다면 루이소체 치매나 혈관성 치매가 예측이 된다고 패트슨 어, 등이 2009년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가장 흔한 퇴행성 신경정신 질환이고요 어, 여러 요인이 있는 가운데. 사회 인구학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 질병 및 생활 습관에 대한 요인이 있는데 어, 사회 인구학적 요인은 고령이고요, 여성이고, 저항력일 이 경우에 알츠하이머병이 걸릴 확률이 많다. 유전적으로는 가족력, 다운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어, 질병이나 생활 습관의 요인을 살펴보면은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고콜레스테롤 혈증, 비만에 있는 경우에 어, 높은 요인이 있고요 흡연, 과단음주,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 하지만 독서나 문화활동, 사회적 침묵활동, 악기연주나 댄스정원가꾸기 스포츠활동, 라디오 청취, TV신청 등은 어 크로어에 의해서 어,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영양의 요인을 좀 보면은 식이 또는 건강보조식품은 항산화제 섭취는 찬반 논란이 있어서 어, 확정 지울 수 없지만 지중해식 식사는 음. 어, 시, 혈관성 위험요인이 있지만 알체 함머병을 낮춰준다 하는데 지중해식 식사는 항산화제가 풍부한 고, 생선 과일, 채소가 많이 섭취하는 식사라고 합니다.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은 알차이메병을 증가시키고요. 고도 불포화지방산이나 생선은 치매를 낮춰준다 합니다. 특히 머리에 외상이 있는 경우에도 요인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알차이메병은 인지장애 증세와 정신행동 증상을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보시고 혹시 내 주변에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의심을 가지고 같이 보건소에 가서 치매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지장애 증상으로는 기억장애, 언어장애, 실행증, 실행증 중에도 관념실행증이라고 커피타거나 편지 붙이는 이렇게 일련의 순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관념 운동실행증은 경매하기, 양치질, 망치질, 수저질, 촛불끄기 등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요. 실행기능장애로서는 문제해결능력이나 판단력, 복잡한 계산이나 재정관리능력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자신의 기업 인지장애 통찰이 부족해지고 자극기업의 문제 주의력에 대한 문제, 자발적인 행동이나 동기가 저하되어 있답니다. 또 정신행동 정상으로는 감정표현이 감사하고 어리중절한 표현을 하게 되고 자반성이나 주도성이 감사하게 되고 사회적 활동이나 관계가 위축되고 새로운 사건에 무관심하게 된답니다. 상대방을 의심하는 망상이 있고요. 도둑망상 부정망상, 유기망상 자신의 집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산다고 생각하는 상상 기숙이 망상 가족이 똑같이 생긴 사이꾼으로 대체되었다는 카그라스 정후군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자신의 집이 아니고 진짜 집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재생가능 기억차후증이 어, 정신병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는 수면장애와 체중 감소 흥미저하 피로 정신, 운동, 지체 등과 같은 불쾌한 감정이 동반되는데 불쾌한 감정은 슬픔, 죄책감, 자책감, 절망과 무력감 등이 있습니다. 향후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고도증우군과 사람들이 많은 곳이나 여행, 어두운 곳, 목욕하는 활동을 불안해하고 있고요. 배하고 반복행동, 반복적인 질문은 신체적 또는 어느 정도 난폭 행동을 하고 도움에 대한 거부 반항을 하기도 하고 불평,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행동, 쓰레기 등을 수집하는 행동, 고함을 지르고 옷 벗게 하는 초조 행동이 있다면은 어, 알츠하이머병을 의심하고 병원에 빨리 모시고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츠하이머병 진단 진단이 되는 단계별로 보면은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 초기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중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말기는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인데 좀더 살펴보면 초기 단계에서는 최근 기억은 잘 못하시면서 과거 기억을 주로 잘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몇 시인지 며칠인지에 대한 시간적인 지남력은 장기가 있지만 뭔가 내가 지금 구조하고 있는 곳은 몇 층인지, 내가 있는 이곳은 몇 층에 있는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경미한 어느 장애를 갖게 되고요. 가령 식사를 하는데 젓가락이 필요하다할을때그 젓가락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으로부터 회피 반응을 일으키고요. 정신행동 증상 중에 기분 변화가 의심되는데 우울증, 짜증, 무감 동이 초기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중기에는 최근 기업과 과거 기업도 이제 서서히 저하되기 시작하고요. 시간 증인과 공간의 어, 진남장애이 있고 언어 표현력 이해력이 저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행동 증상이 빈번하게 출현하는데 이때 대부분 현실적으로 병원에 모시워야 되는데 어느 증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한 원인을 보면은 뇌과 강하면 가능할수록 예비능량이 높아 알츠하머 병으로 인한 조직의 심각한 고조적 손상을 발생해도 정상이 나타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어, 임상적으로 알츠하머 병을 앓고 있는 치매를 가진 수녀님의 뇌부검 사후에 뇌부검을 했을 경우와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어, 사망 사망 경우에 수녀님의내려봤을때둘다 똑같이. 알츠 함머병에 관한 뇌 수축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왜 그러면 은 어떤 분은 어 정상도 나타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수준이면 그냥 건강에 장사하게 되었느냐를 았더니 어 독수를 많이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식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또. 인지 예비능을 보면은 내 가서성에 기반한 개념으로 개념으로 노화에 따른 뇌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가지고 교육을 오랫동안 받았고 직업을 갖고 있고 예거 활동 등 평생에 걸친 경험을 인지 예비능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인지 예비능이 높을 경우에는 치매 발생 위험이 46% 가량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은 지금 교육을 다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지적인 호기심에 큰 관심을 가지고 독서, 신문 등을 읽고 쓰는 작업을 해보시고 이를 이웃이나 친구에게 어, 정확한 의사전달을 할수 있을 정도로 어, 그 정도 단계까지 갔으면 좋겠고요. 복지관이나 어, 지역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적극 가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업으로는 실제 논인이 되어서 직업 구하기는 쉽지 않으니 출근과 퇴원이 있고 소정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곳이면좋고요뭐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자원봉사와 같이 꾸준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지인들과 등산을 한다든지 둘레기를 둔다든지 취미나 모임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총무나 회갈, 회장 역할을 맡아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성 치매 임상연구센터에서는 치매란 정상적으로 생활해 오면서 우천적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영역에서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상당히 지장을 나타낸 상태로 어떤 하나의 질병이 아니고 특정한 조건에서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들의 묶음이다. 대표적인 것은 기억력 장애입니다. 예방법으로는 손과 입을 바쁘게 움직이고 머리를 쓰고 담배, 과전화, 과도한 음주는 상가하시고요 어, 건강한 식근, 식습관, 몸, 몸을 움직여야 되고요.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요. 치매가 의심되면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맡아 가셔야 되고 치매에 걸리면 가능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셔야 되고요 치매 치료와 관리는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고요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중앙어려원어에서는 치매 예방수칙 333을 얘기했는데 운동은 일주일에 3번 이상 5층 이하는 계단을 이용하고 버스한정거장은 걷는 정도가 좋다 식사는 생선과 채소 골고루 드시고 식사를 굶지 않으시는게 중요하고 기름지 음식은 가급적 피하시고 싱겁게 드시라고 합니다 부저런히 읽고서는 독서 텀날 때마다 책이나 신문을 보고 글쓰기를 하시라고 절주 세잔 이하를 마시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권하지 마시고요. 검연하셔야 되고요. 뇌 손상은 특히 위험하니 운동할 때 보호장구로 꼭꼭 착용하시고 머리가 부닿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시고요. 혈압, 혈당, 콜레스토리 높은 경우에 정기적으로 체크하셔야 되고요. 가족이나 친구가 자주 연락하시고 단체활동, 여가활동 하시고요. 매년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조기검진꼭 받으시고 치매 초기 증상을 잘 알아두시는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로 치매 검사는 어, 체라드 K, KMOCA, KMMSE2 를 하는데 가장 간단한 검사는 한 5분정도로 어, KMMSE2 를 해서 간단하게 어, 인지기능을 할수있고요좀더 경미한 수준의 인지기능을 받고자 한다면 KMOCA 를 받으시면 되고요 시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어, 세라드 k 같은 경우는 개별 인지기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필수적인 인지기능 검사로서 약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매 예방에 대한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치매를 이해하는 어, 이론적 인 배경을 알고 그에 따른 실천 항목을 어, 실행으로 옮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어, 사전검사를 하게 하시고 하지만 현실은 치매 중기 단계일 때 치료를 시작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치매가 발생되었을 때경제적인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에 대한 준비도 어, 가족들과 어, 형제자매들 자녀들이 어, 대책을 세워야 하고요. 건강보험 어, 장기요양등급에 해당 여부 체크하셔야 되고요. 또 여유가 있다면 치매보험을 꼭 가입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내가 만약에 어머니가 아닌 나 자신이 어, 중년인 나 자신이 치매환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다뤄질지말기치매일 어, 경우에 가정에서 또는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어, 보내는 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잘 정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치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